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코스테레비의 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차원의 수정과 심연템 제작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진신화, 심연, 진심연의 테크트리에서 심연템을 재료로 사용한 차원의 수정이 등장하게 되면서 테크트리에 약간의 변화가 생겨버렸습니다 이전에 극신화, 진신화, 심연처럼 중간단계를 뛰어넘어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발생된거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방어구 같은 경우는 모든 캐릭이 다돌렸을수 있기 때문에 쓸모가 다하면 보조 캐릭에게 줘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무기는 그럴 수 없죠. 현재 심연템과진심연템은 모두 우두머리 파편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심연템을 제작할 경우에 진심연으로 가는데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업데이트 이전에는 하둠도 차원의 수정도 없어서 사실상 진 심연템을 제작한다는 것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심연템을 제작해서 그냥 준졸업템으로 사용했었죠. 그럼 진 리베르토와 심연 무기의 전투력 차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전투력 차이는 35입니다. 각성으로 증가하는 수치는 100으로 동일하죠. 강화로 인한 수치 상승이 심연 쪽이 조금 높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뭐가 이상한게 네 초밥을 끼고 있어서 그러네요 자 다시 강화로 인한 수치 상승이 시면 쪽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광 또는 소에서 진리배와 시면의 차이는 631대 685, 661대 718로 광일 때 54, 소일 때 57이 차이나게 됩니다 마력 각인도 시면이 일반 각인이 2가 높고요. 각성 마력 각인이 3이 높습니다. 이론적으로 시면이 진신화보다 최대 10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최대치기 때문에 붙어줘야 높은 게 의미가 있겠죠. 어쨌든 진 리배나 시면 모두 진시면으로 거쳐가는 무기가 되었고 시면은 사실상 수정의 재료가 되었기 때문에 마력 각인은 적당히 쓰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시면이 더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차원의 수정은 한개당 전투력이 최소 40에서 최대 70입니다. 똑같이 시면 장비 3개가 있다면 진리배의 차원의 수정 3개, 시면의 차원의 수정 2개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수정의 옵션이 57 이상이라면 같은 소일지라도 진리배가 전투력이 더 높은 상황이 발생됩니다. 심연 등급 이하의 장비에서 차원의 수정을 추출할 수 있게 되었고요 차원의 수정을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진심연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차원의 수정을 만드는데 비어있는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암흑주와 25,000개가 필요하긴 합니다. 비교해보자면 주와 25,000개면 약 27개의 파편이 사용되는거죠. 나중에 재활용이 가능하고 심연 템을 만들면 150개의 파편이 사용되는데 무기의 경우는 재활용이 안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게 사실 심연 주무기를 만들바에야 차원의 수정을 만들어서 그만큼 전투력의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심연 방어구는 몰라도 무기를 만들 이유가 없어졌죠. 심연 주무기는 다른 캐릭으로 옮기지도 못해서 아주 무용하지만 차원의 수정은 최악의 경우에 추출할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일반적인 아이템 트리에서 진립의 주무기 플러스 차원의 수정 하나, 심연의 수정 두개가 심연 주무기 플러스 2심연 수정보다 최종 세팅하는데 재화나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나중에 진심연템으로 갈때 유연성이나 확장성이 훨씬 좋고 심연템을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파편을 50개 이상 아낄 수 있어서 나중에는 유리하겠죠. 자, 또한 앞으로 심연 장비를 맞출 예정이신 분들은 가능하면 제작하지 말고 은화로 구매하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현재는 우두머리 파편의 가치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150개를 사용해서 제작하는 방법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심연 무기에서 진립의 무기로 거꾸로 잠재력 전술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미 심연 장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심연 장비를 아직 안 만드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